뭐 찾으시나봐요? 음. 아, 뭔지. 아. 안녕하세요. 헤드TV의 헤드입니다. 응, 네. 손씻기손씻기를 알려줄까요? 네. 먼저, 비누가 불이 쭉쭉 쌓기. 응. 여기 사이에 꼼꼼히 문지르기 이렇게 긁기 아파도 참아야 돼 어? 참아야 돼? 어 아플 수 있구나? 너무 세게 긁으면 안 되잖아 응. 피나면 어떡해? 어? 피나는 거 아니야? 안돼! 피나지 <웃음> 않아 응 아. <웃음> 엄지손가락 뱅글뱅글 돌리, 돌리기 돌리기 한글기 응 야채를 안 먹는 어린이들이 있대 그러면 야채를 잘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야채를 골고루 안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 알겠죠? 왜요? 왜냐면 야채랑 밥을 골고루 안 먹으면 키가 조그매져요 만약 누나들도 다 커지겠죠? 그럼 좋아지고 싶은데 아... 그, 작은.. 인간은 도와주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키가 커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엄마 아빠한테 혜리가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먹여야 애들이 잘 먹는지. 애기 입장으로. 1번. 응. 억지로 이렇게 입을 아빠가 열어지그 <웃음> 다음에 2번. 어. 이번 엄마가 입을 마, 마지막 키지, 이번 응. 입을 이렇게 여으면 입술을 쏙 넣어주기. <웃음> 그럼 억지로 먹이. <웃음> 그럼 성공? 어. 아, 우 애기들이 맛이 조, 이렇게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꿀꺽 삼키고 다 먹이는. 아, 진짜? <웃음> 그럼 방법은 억지로 먹이는 거네? 응. 애들한테. 네. 아득혀줘 어떻게 가렇게줘아 하나 하나. 네? 엄마가 하나 하나 알려줘요. 아니요? 그러면요? 억지로 이렇게 연필을어줘서 이렇게. 아 같이 써주는구나. 손을 잡고. 네. 아 이게 마지막 기준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씻는 걸 재밌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야 음, 예, 이건 무서운 게아니다 지루. 지루하면 돼. 그러면 물에 안 들어가. 그렇게 말 아이가 씻, 씻을 수 있는 반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란다 예야 예야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예야 yeah, yeah. 싫로하면돼 <웃음> 그러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복을 안아가 해줄게요 네 1번 응 억지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기 어? <웃음> 억지로 눈물을 닦아주기 울지 않게 하는 방법? 2번! 어. 때리기! 어? <웃음> 때리기! 왜 때려면 울지 그러면? <웃음> 아니야, 살살 토닥토닥 이렇게 아, 그럼 토닥토닥이네, 때리는 뜨게 아니라, 그렇지 달래주는구나, 토닥토닥 하면서? 그리고 3번! 어 아니, 6번! 어, 왜 갑자기 6번으로 넘어가? 아니, 아니 3번! 어, 3번! 3번! 아무 여기 하나 발가락으로 잡았어 어디 가냐 딱딱딱딱 <웃음> 한 번은 응. 바로. 응. 동생을 재우기 재우기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재요? 자장 자장하면서 어. 어 동생이 깨어나면 다시 책을 읽어주면서 재우기 어 그걸 계속 자 동생은 계속 자야 돼? 어 <웃음>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 애들이 소화가 안 해서 자꾸 또를 내요? 속이 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거 같고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대요 토..토를 토, 했어 맞나? 네 토는 안 했어요 아 토? 네 12월이나 지나면 할 거예요. 왜? 왜냐면. 곧 지나면 토한다고요? 네. 왜요? 소화가 안돼서요 네. <웃음> 그럼 소화가 잘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네. 왜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등을 두드려줘라. 소화가 안 되면? 그러면 애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사주고 토닥토닥하고 그릇을 넣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섯 살인데 네. 장난감을 로, 만, 놀고 정리를 못하고 네. 그냥 어지럽히기만 해요 그러면 얘야 성소한 것도 재밌어 재미없어요 그냥... 그러는데 아 그래? 응 그게요 엄마는 너무 송송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장난감 다 버릴까? 싫어요! 그러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난감 다 버릴까라고 협박해야 되는군요? 네아 감사합니다 엄마 갈거야 그러면 그래야 돼요 엄마 어, 아, <웃음> 갈거야 그러면 되는군요 어기서 네. 많이 들은 소리네요 떼 하는데도 때쓰고 그러는 근데, 아이가 있어요 뭐 막 뾰족한 물건도 만지고요 뭐? 이름이 뭐예요? 어, 어 정민이요 아니 애들 이름 말고요 물건 이름 아 연필이요 연필 <웃음> 막 젓가락도 막 갖고 다니고 포크도 갖고 띄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힘들 것 같아 고객님. 요고객님 네. 여기 잠깐만 앉으세요. 아, 여기 앉아세요. 뱅뱅 돌. 요 아니 아니요그 다리 올리고 싶으세요? 다리 올리세요. 네네. 책도 이렇게 제가. 제 집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아. 위험한 물건 만지고 그러면? 아 그냥 울게 뺏어요 뺏어요? 바로 뺏어요 바로 뺏어야돼요아 그래. 방법이 없네요 바로 뺏는거 밖에? 네아 혜리가 엄청 울었는데 아 뺏어서 그냥 우, 우는 척 했어요? 네 울기도 많이 울어서 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떡하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선물 못 받을게요 어?